<웃음> 왔어요? 음, 오늘 날씨도 좋은데 공원 가지 않을래요? 좋아요? <웃음> 실은 자전거 타는 법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전거 타는 법 알려드릴게요 뭐 괜찮으시면 알려드리고 아님 그냥 제 뒤에 타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이렇게 여려보여도 자전거 진짜 잘 타거든요. 잘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타는 법도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오늘 저 한번 믿어보고 자전거 배워볼래요? 어때요? <웃음> 그럼요. 진짜 잘 가르쳐요. 대신 힘들고 무서우면 바로 그만둬요. 다치면 안 되니까. 어때요? <웃음> 그럼 가요. 자전거 제가 공원에다 세워뒀어요. <웃음> 일단 저보다 키가 작으시니까 안장을 조금 내려드릴게요. 이정도면 되려나? 한번 앉아보세요 응응. 다리 땅에 닿아요? 어, 이정도면 됐어요 그리고 손은 핸들에 응. 기어는 제가 만져놔서 만지실 필요는 없고 이게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위험하면 꽉 잡으시면 돼요 근데 너무 급하게 잡으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잡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응, 너무 급하게 잡을 필요 없어요 알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다리 이제 페달 밟으시면 되는데 어때요? 밟을 수 있겠어요? 제가 뒤에서 꼭 잡고 있을게요 응. 처음에는 중심 잡으시고 바로 굴리시면 돼요 <웃음> 무서워요? 많이? 많이 무서워요? 아니 제 가방에 보조바퀴도 있어요 많이 무서우면 그거 달아드릴까요? <웃음> 아니 진짜로 혹시나 못하실거면 보조바퀴라도 달아서 연습하시라고 제가 챙겨오긴 했거든요 다는 건 오래 걸리지 않는데 아, 아니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혹시나 다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챙겨만 와봤어요. <웃음> 그럼 보조바퀴는 안 달고 그냥 제가 뒤에서 열심히 잡아볼게요. 그래서 저 운동화까지 신고 왔잖아요, 오늘. 응응. <웃음> 오시기 전에 몸도 풀어놔서 열심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굴려봐요. 제가 잡아 드릴게요. 음, 그렇게, 그렇게. 아, 아! 아! 아! 그렇게 브레이크 갑자기 잡으면 안 된다니까. 놀라셨구나.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처음 타는 건데. 음, 표정 보니까 자전거 도 못하실 표정인데. 무서워요? 그럼 오늘은 그만해요. 자전거 타는 법이야. 다음에 또 배우면 되죠. 그리고 자전거 못 타면 뭐 어때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웃음> 저 진짜 자전거 잘 타요. 무서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속도는 많이 안 낼게요. 이제 타요. 꽉 잡아야 돼요, 알았죠? 응? 꽉 잡으라니까 <웃음> 그렇게 옷만 조금 잡으면 어떡해요 그러다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뒤에도 처음 다 봤어요? 그렇게 잡지 말고 제 허리에 여기에 손 올려줘요 네 그리고 꽉 잡으면 돼요, 알았죠? 아니 제허리팔 돌린 다음에 기대셔도 돼요 사실 뭐 후자가 더 좋긴 하지만 조금 더 편하신 쪽으로 <웃음> 그럼 저 진짜 출발해요 꽉 잡아요 알았죠? 저 이제 진짜 출발해요 <웃음> 출발